<목소리> 여러분 지금요 어저께 영상이 업로드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인터넷 잡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그리고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 2시간인 상태에서 잠깐 카페를 가서 타임랩스를 하나 찍고 왔거든요 1시간 정도 지금 걸어 놓고 왔어 업로드 1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리는 거 지금 1시간 기다리다온 거야? 근데 갔다 왔는데 아직도 업로드가 안돼 있어요 지금 일단 밥 시간이어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, 태국에서는 창을 마셔야 돼요, 맨날. 왜 이렇게 백툴을... 못 따른다, 진짜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거품을 하는 거야? 짠! 오늘 제가 편집을 오후 2시에 끝냈는데 업로드를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다 하니까 딱 끝난 시간이 오후 6시 반인가 7시인가 저녁 먹으면서도 안 끝나가지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핸드폰 3G, 4G를 연결해가지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노트북 조심, 자게 개나 어디를 딱히 갔다 오거나 할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요 그... 오늘도 별이 참 예쁘네요 파이는 하... 뭔가를 막 바쁘게 찾아다니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휴식을 하는 목적으로 오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치앙마이에서 저가 이제 어디지? 몬잼 동행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이 파이로또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은 그분들과 술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 찍고 <웃음> <깊고> 있는 거야? <웃음> 네. <웃음> 여기가 <웃음> 새로 오픈한 된가요? <데인가요>? 아 <웃음> e 여기가 호스텔인 거죠? 어, a 케이 바로. 아이 아이 고투 아이 아아 여기가 8인... 오, 8인실로 되어있네요 어, 커튼도다 쳐져있고 중요하죠 화장실 사무실도 되게 깔끔하다 여기 하루에 한 250만트씩, 그렇다고 합니다 하루에 8,000원 정도래요 아 근데 여기가 제일 좋다. 여기가 너무 짠다. 와 너무 좋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 끝! 그럼 내리봐요! 어저께 저랑 같이 동행한 친구 기억하시나요? 그 친구가 남자인 친구, 그 친구가 자전거로 유럽까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까먹었는데 가고 있는데 지금 <웃음> 저한테 도네이션 해주셨던 형님이 또그 친구한테 이번에는 도네이션을 해준다고 비암마 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, 한국... 그, 그때는 바이아안 계신다고? 아빠에있어 바이 3일 동안 그때 바이에미얀마요 지금은 에 있다가 매운거원나 아, 진짜 없어서 그런다니까요. 수연님이 수연이에게 나 이름이 수연이야. 수현. 수연이가 수연이에게 아, 수연이었어. 수연이 형이 너에게 2살을 미얀마 돈이야. 어? 뭐? 수연이가 수연이. 장기여행자라고. 장기 수연이가 수연이. 장기여행자는 가난하다고. 맘이 <웃음> 안 昏迷他 <laughs> <laughs> <laughs>